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예요. 오늘은 샤이닝스타 시즌2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원래는 8월 말에 업로드 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졌어요. 미안합니다. 시즌1 26화에 이어 27화는 9월 6일에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샤이닝스타 시즌2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9월부터는 편성이 조금 바뀔 예정이에요. 여기 아래에 그림을 봐주실래요? 이기는 1기와 다르게 목요일날 예고를 올리고 금요일, 수요일에 나눠서 한 편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에 무대 영상을 올리는 대신 페이크노트가 월요일로 옮겨질 예정이에요. 퀴즈는 앞으로 제가 진행할 텐데 예고 올라가는 전날인 수요일에 올라갈 거예요. 9월에도 저희 샤이닝스타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안녕. 오늘 영상은 샤이닝스타 시즌2에 대한 예고와 9월 편성 알림이었는데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 화면에 보이는 영상들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우리 샤이닝스타 채널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잊지 말고 꼭 구독도 해주세요. 안녕!